아, 안녕하세요. 고군입니다.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휴장을 하고 이제 올 겨울 새롭게 세팅할 이제 카라반들이 공장에 전부 다 입고가 되었어요. 어, 전 영상에서 카라반 두 대는 이제 소개를 해 드린 게 있고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온 이제 카라반이에요. 이것도 보시면은 어, 컨스트럭터 모델인데 어, 독일에서 가지고 왔고요. 어, 현지에서 약간 좀 손을 봐 갖고 왔어요 도색이라든지 어, 내부도 손을 이제 한번 인테리어는 작업을 해 갖고 온 거거든요 현지가 아무래도 부품이 더 공수가 잘 되다 보니까 어, 1차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마감은 해 갖고 는 왔어요 상판이라든지 가구도 다 새로 해 갖고 왔고 냉장고도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요게 제가 지금 오류가 난게 냉장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옷장에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레이아웃이랑 봤을 때 보면은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개방성이 좀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탈거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 여기 부분도 좀 가구는 어 조금 고급 자재를 바꿔서 상판이나 이제 요거 수전이나 레인지 부분은 이제 탈거를 해야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요 모델은 이미 이제 인테리어를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어좀 전기 작업이나 그런 거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바닥까지도 다. 음, 데코타일로 작업까지 해놓은 건데 어차피 바닥난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후면부도 지금 저 제가 갖고 있는 컨스트컨스트럭탐이총 3대인데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어, 사이즈는 제일 미니멀한 사이즈라서 이렇게 외형 자체는 어, 기존에 있던 두대보다는 훨씬 더 음, 귀여운 모양입니다 어, 콘도르 모델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어, 기존에 이제 사이즈 좀큰 모델만 있고 요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<웃음> 자 그럼 기존에 도착해 헤드도 이제 모형이 이렇게 엄청 귀엽죠? 이렇게 외관이 둥글둥글 둥글둥글 아주 그냥 앙증맞죠? 궁뎅이 한번 보세요. 너무 귀여워서. 어. 어, 국내에는 두 대밖에 없는 차량입니다. 내부도 이렇게 다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, 전 후방 전부 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엄청 좋아요. 그래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싹 해놓으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짜잔~ 또 도색이 끝나갖고 왔죠. 이것도 분위기 있는 색깔 톤으로 조금 톤다운을 했어요. 색깔이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것도 턴다운을 해서 다 새롭게 도색을 했고 요것도 철거 작업까지는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고 상부장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모델 제가 그래서 콘스트럭텀 3대가 전부 레이아웃 어 그이 가구가 다 달라요 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델을 구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기존 사이즈 보다는 조금 더 커요 젤 사이즈가 큰 모델이고 이것도 내부 상부장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거 이외에 컨디션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도 새롭게 도색을 어해 갖고 와서 어 미니미하게 잘 되어 있고 이거를 또 겨울동안 예쁘게 리스토어해서 캐모네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